열습니다네 <웃음> 그럼 오늘 아라 t v 에 멜로디 꽉 잡아 휘파라바라바라밤 황다우! 안녕하세요 저는 드리피하면 예다 황윤성입니다 오, 오, 오 저희 노래가 아이튠즈 10개 국가 및 지역 톱 앨범 차트에서 10위권 안에도 들었다고 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테이 짧게라도 라이브로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메모 나와! 메모 나와! 누구야! 메모 나왔다! 누구야! 네, 짧게 정말 짧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하나 둘셋꽉 잡아 우리 미친 속도로 빛바린 시간 속으로 다 w e r e you we're not with you, baby 오, 오, 아, 잠깐만 우리 춤은 누가 보여줘서 그러면? 나 아, 지금 오래는 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지? 기다려. <웃음> 아, 풀고 있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느려? 하네. 아니 왜 이렇게 느려? 오케이, 이렇게. 아주 아주 천천히. 볼. 멜로디부터 해줄게 <웃음> 우리가 천천히. 네. m e 꽉 잡아, 잡아 우린 미친 속도로, 빛바랜 시간 속으로. 아 역시 역시 메인 댄서. 감사합니다 아, 몸의 흐름이 다르잖아. <웃음> 과자, 과자. 아 젤리 사탕, 젤리 사탕, 젤리 사탕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야 아니, 처음부터 세이 갈래? 아니 아니 아니. 치킨,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치킨 고,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마카롱 가자, 마카롱. 치킨 고, 여러분. 아니야, 마카롱도 좋은 건. 저희 오케이 그럼 젤리, 젤리, 젤리, 젤리하겠습니다. 젤리, 젤리, 무난하 젤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고. 어? 그룹 양인들이 피낸 뜻은 짜잔. 쿨하고 멋있고, 쿨하고 멋있고, 신조, 신조. 마카롱 마카롱 마카롱 마카롱 마카롱으로 가겠습니다. 핫도그 걸자좀 세게 가자. 마카롱 핫도그 마카롱 마카롱. 아니야. 핫도그는 치킨이랑 같이 먹어야 돼. 마카롱 가겠습니다. 마카롱, 마카롱 갈게요. 드립피에서 생활 애교가 가장 많은 멤버는 오비오. 애들아, 자 진지하게 하는 말이거든. 좀 세게 가자. 세게 가자. 치킨 가자. 먹겠습니다. 치킨 가자. 치킨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 핫도그 하겠습니다 핫도그 하겠습니다 아, 핫도그 할게요, 어렵다고 어렵다 하겠습니다 하시잖아요. 그냥 핫도그도 맛있네, 과자걸면안 돼? 핫도그, 네. 아니 핫도그 해야 돼, 내가 할때네 이번 타이틀곡, 노스텔지아에서 나는 몇번 나올까? 아, 멤버... 아, 그러면 잠깐만 아까 생각한 전략 그대로 할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공윤아, 전략 아니지, 동이나 전략 아니지? 공윤아, 전략 아니지, 전략 아니지, 전략 아니 몰라, 몰라? 동이나 먹고 싶어 장인장님 <목소리> 아, 아, 맞아? 오늘 <웃음> 어네 정말 정말 착하시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와, 아, 와 장난이다. 장난 아, 장난 장난이다. 맥스 뭐 먹고 싶어? <웃음> 여러분 흥분하지 저, 마세요. <웃음> 맥스 내가 제일 흥분했지만 저는 기본. 이거 먹겠습니다. 내 보니 날가질수 있다 착한 절대 많은 원시하는 마음 원해 난심장 돌아내 보여 봐아 귀가에 또의입판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너도 나처럼 날 잊을 수가 없면워바람 어댄스댄스우 오늘 아오오 이렇게 나오도네 내가 최중도로 이렇게 yeah e v e r 어 눈이 d y stay a <웃음> 저희의 소원은 저희 모두를 위한 겁니다. 네, 아라TV가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재출연. 다음에도 재출연. 오! 오, 오 재출연, 재출연, 재출연. 재출연. 재출연. 재출연. 재출연. 재출연. 재출연. 재출연. 네. 아라TV는 아이돌의 삶입니다.